오, 예, 예, 예, 번쩍번쩍, a 이 나이트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이트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g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냐, n n 군구? 그죠? 굿. 좋아. 어, 상추다. 완전 상추 색깔이야. 야, 야, 야, 뭐 하세요? 어, 온다. 어디서 오는 거냐? 씨, 보이지롱. 어, 어. <웃음> 어 <웃음> 이걸 못 봤다. 그, 색적하느라고 바쁘시고. 아, 맞다. 나 토템 가야 되는구나, 근데. 야왜 이렇게 빨라?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요? 어 여기 띄용한다 이런 데 있지 않을까? 오이 약간 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고 발정기만 돌리나봐 <웃음> 진짜 짱 신기하네 하나 나머지 토템을 찾아 봅시다 애들이 발정기 빨리 돌리니까 나 토템이나 까지 뭐오 어, 띄용 아, 괜찮 어? 근처에 두근두근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니? 이쪽으로 다시 아나보아 어, 그러네. 띠용 하고요. 띠용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죠? 오 <웃음> 씨발 아주 위험했구요 야 이건 피리 까야겠다 응? 어? 나만 아니면 되는데 어 안녕 잘가렴 어, 야 이거 못봤어 이거를? 들켰나 나이스 오 나이스 야, 애들 빨리 잘 돌린다 그죠? 오 나이스 개빠르네 애들 개빨라 진짜 토템 근데 3개밖에 못 갔는데 한방 있는 거 아니야? 있다 여기 있다 어, 이럴 줄 알았어. 치! 미친. 이거 아니면 그럼 뭐지? 토템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, 이거 까면 제가 네 개째 까는 거거든요? 이런. 어, 나이스 깨졌네. 아 근데 이거 중고라서 가능할라나? 일단 장작강좀 하고. 앰. 그럼 애들 왜 이렇게 잘해? 아문 어, 열렸다. 이쪽은 아니고 저쪽 문 열었네. 나도 어, 어. 여기도 그럼 열어 놓읍시다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 이런. 아이고 이런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야, 빨리 가, 빨리 가. 야, 내가 도와줄게. 나이스. 어, 인사한다. <웃음>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다.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고 얘네가 한 거에 살짝 숟가락만 얹었거든요? 정말 스무스했다. 음. 그치만 아무튼 내가 구해준 건 맞아. 아무튼 그렇지. 응? 음? 그럼 그럼. 나판에 누울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걸려가지고 못 쳤다 이 말이야. 빨핑 선레디는 걸러야 한다고 배웠는데. 원래 노핑 선레디를 걸으라 했거든요? 상자강두개 하고 탈출하면 삼천이야아 좋네요. 음. 그러면 일단 저 잠깐 화장실 갔다올게요 이거 잡힐 동안에 잠깐 물 빼고 오겠습니다 어 잠깐만! 아니 상자! 그거 혹시 다음... 아나그 상자 하긴 했는데? 아나그 상자 퍽 해놨어 해놨어 나 까먹었어 그럼 아. <웃음> 살짝 바보였지만 아뭐 그래도 괜찮다 으흠. 아이 참나 나 왕바보였잖아 나 이거 왜 걸린거지? 아 씨불 씨불? 전구 졸라 짜증나. 숨는 것도 안 통하니까 전구는. 어? 그럼. <웃음> 어, 클로드 화이팅! 나저 가서 저거 돌릴게! 화이팅! 아 맞다, 나 상자깡 해야지. 나 상자 찾으러 가자 그러면. 30이, 어 저기있다. 아 아니, 야이기여둘다둘냥어떻어떻리버리어라어떻리 버리냐? <웃음> 이거 이거 어아게아려 아니, 아노 야, 이아로아자 아니, 아네 미안. <웃음> 어, 나좀 쓰레기? <웃음> 오. 오. 여기 그거 있지 않나? 어, 발전기. 그치 그치. 열심히 돌립시다. 얘들아, 쟤 구해줘. 야, 세명다 맞으면 어떡해 야, 다 누우면 답 없다 그래도 한명 치료하고 있거든요? 아, 뭐야 이거 발전기 어있어 이거 빨리 돌려야겠다 <웃음> 아씨! 나 바보냐고! 야, 너 일리 오면 안 되는데? 빨리 한 명이라도 치료 받고 가 런 나이스 쟤나 놓쳤네 아예 하나 남았다 지하에 있는 거 하나 남았어 얘들아 지하에 있는 게 뭐지 근데? 지하가 어디지? 모르겠으니까 이거 돌리자 아닌데? 야 지하에 있는 게 한참 많이 돌렸는데? 지, 지하에 있는 게 뭐지? 지하가 어디지? 어 뭐야 못 찾겠어 야 저거 저거 저거 돌리면 돼 저거 돌리면 돼왜안되나아 아니네 아우지 갔다 걸었네 내 생각에 한 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? 그래서 졌다 갔다 걸지 않았을까? 어 뭐야 여기 못 가네 뭐지 어? 금 이 어디 있는 거지? 어어 느꼈노. 그럼 <웃음> 야 이게 맞는다고? 에바 아니냐? 리얼리? 빨리 나가자. 아저산픽을 구해주고는 싶었는데 문이랑 너무 가까웠다 어쨌든 간 상자 두개 까고 탈출!